일자서란 단한 글자를 쓰는 서예 작품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계란 한 가지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막연한 작업일 수 있겠죠? 하지만 달리 보자면 한 글자의 생명을 가장 깊이 맛볼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몇달 전에 올렸던 이 용용자처럼 말이죠 단한 글자이지만 그 형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양한 형상 속에서 우리는 이 글자에 대한 옛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접근 태도 등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이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배울학을 선보이겠습니다. 우선 가장 고대로 가볼까요? 3500년 전 상나라 수도 은어지역에서 발굴된 배울학은 이렇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윗부분 X자는 뭘까요? 본받을 효입니다. 또점괘효라고도 하죠 점이란 그렇게도 오래된 문화죠 인간은 언제나 다가올 미래를 미리 짐작하고 싶어하는가 봅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 하늘의 별을 보았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 천문이라 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의 모양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집면입니다 집이 배움의 장소였으며 부모가 사부였죠 큰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고 세세한 것을 어머니에게 배웠죠 흔히들 갓머리라고도 하지만 실은 집을 뜻하는 집면입니다 그러다가 갑골문 후기에 보면 엑사 양쪽에 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또 우라고도 하는데 벌레 의미는 손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글씨를 쓰면 자식이 따라 쓰는 겁니다. 모방이죠. 서예의 책본을 보고 제자가 따라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방은 배움의 시작입니다. 모방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창조로 넘어간다면 그 깊이가 약겠죠이 글자도 형태만 약간 변했을 뿐 바로 정글자와 같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글자가 보이지 않나요? 바로 글월 문입니다. 글과 그림은 근원이 하나입니다. 글과 그림을 합쳐 글월 문이라고 하죠. 세상 모든 것의 형상을 모사한 것이 그림이며 심벌화한 것이 글입니다. 그걸 배우는 일이 중요했기에 배우락 속에 글월 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뜻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또우자 즉 손이 사라지고 대신 그롤문의 테두리 안에 뭔가가 자리를 잡습니다. 가르치는 이가 부모라면 배우는 주체는 자식이겠죠. 그래서 자식 자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글자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갑골문 시대에만 해도 배우학자의 자식은 <웃음>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자식의 마음 자식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뭘 모르니 그냥 시키는대로 따라야만 했죠.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자식도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그 시대에 맞는 사상은 글자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글자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우학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여기 묘한 글자가 개입됩니다 이것은 복자입니다 칠복이라고도 하는 글자인데요 아래는 아까 봤던 또우자죠 즉 막대기를 들고 있는 손입니다 이 당시 배우학자를 보고 어떤 이들은 학문이란 역시 때려가면서 엄하게 가르치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요 약 2000년쯤 지나고 나서야 칠복은 배우락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남은 문자의 향상은 집에서 자식이 부모의 가르침을 모방하는 행위로 귀착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배우락자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따로따로 따로 눈에 들어오죠 자식자자 역시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머리칼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움에 대한 문자를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은 우리가 배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여행이 우리를 떠나면 안되듯이 우리 역시 배움을 떠나는 순간 지성이 쪼그라들게 되죠 문자를 총정리해 볼까요 배움은 지극한 돌봄 속에 이루어지며 모방으로 시작하고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집은 공동의 집인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자식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미래며 나 자신의 미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린 몸을 가진 존재인지라 매일 먹고 마십니다. 그와 같이 우린 영혼을 가진 존재라 영혼의 양식을 매일 섭취해야 하며 그것이 배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학생이죠. 마지막 글자는 작품으로 보여드릴게요.